안녕하세요! 저희는 그린블루 11기 회장, 기아나 배우팀 팀장, 서유진 배우팀, 전예주 배우팀, 얼리입니다 와! 아! <웃음> 네! 저희가 오늘은 MBTI 별 성향 차이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이렇게 모였잖아요 다들 MBTI 아시죠? 응 음. 너무 잘 알아요. 저 완전 과몰입자잖아요 <웃음> <웃음>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경험으로> 들어 봤어요 <웃음> 네, 저도, 저도요 저도. 다들 MBTI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 한국 사람 대화할 때 필수인 것 같아요. 네, 음. 저 완전 과몰입자예요. 너무 재밌어요. 음. <웃음> MBTI는 뭔가 진아니면 혈액형 아니면, 아니면 뭐돌차리 같은 거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음. <웃음> 음, 그쵸, <웃음> 저. 네, 그럼 저희 돌아가면서 MBTI 먼지한 명씩 말해볼까요? 먼저 네. 유진님. 네. 저는 ENTP 나왔어요. 음. 음. 그 제가 엔팁 설명을 조금 이제 알려 드릴 건데 이 중에 몇 개나 맞는지 확인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첫 번째로 끈기가 부족하다. 엔팁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웃음> <웃음> 끈기가 조금 많이 부족합니다. <웃음> 네. 아, 그래요? 아, 그리고 다른 사람 일래에 관심이 없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별로 관심이 없다는데요. 그 부분은 조금 얘기할 게 있는데 어, 다른 사람 일에 관심이 없는 건 맞아요 <웃음> 맞는데 또 다른 사람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아예 관심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조금 관심 있고 또 NTV 관심 받는 걸 좋아해서 <웃음> 관심 가져주시는 거 너무 좋아요 <웃음> <웃음> 어, 그리고 이것도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저한테는 뭐 하나에 꽂히면 그것만 하고, 질리면 아예 안 한다는 게 맞아요, 그것도 진짜 맞는 게 저도 하나에 꽂히면 그것만 파다가, 갑자기 음. 흥미를 잃으면 맞아요 음 그러시군요 네, 그럼 다음은 키아나님 아 저는 INFJ입니다 음~~, 음. 음. 제가 마찬가지로 이거 특징을 몇개 읽어드릴 건데 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내 사람한테는 정말 잘해준다에 네, 많은 것 같아요. 음. 어, 왜냐면 그냥 사랑하니까. 잘해줘. 왜? 사랑하니까. 그리고 <웃음> 생각에 많고 망상을 자주 한다 그래요? 아 맞아요. 요즘 생각이 너무 많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음. 정신 이 없어요. 막 잠도 잘못잘죠어 잠도 잘못 자고. 그리고 친구랑 같이 놀때 그냥 항상 멍 <웃음> 아, 되게 아, 싫어요 아, 그런 사람이니까 되게 의외네요 음. 그렇죠. 지금도멍하신시예요 <웃음> 네, 지금은 아까 그 거미 죽었잖아요 그 거미 엄마 <웃음> 아, 그런 거 생각하고 계신 기다리고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걸까? 아기가 있었어요? 그, 그 거미? 네, 그생생이이 <웃음> 어, <힘들어요>. 어, <웃음>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 네, 요와리리새새운일일이새새운사람 만나는 것사별만안좋아한별요안 네, 아한대요 네, 그거 너무 다는 <웃음>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람인다 같아서 합니 <웃음> 음. 맨날 새사운사람 만날 때 어떻게 아, <웃음> <웃음> <웃음> 말할지 제가 이, 이 많이 아아한 옷이 잘 나왔 어 예쁘다 그런 말이 너무 딱딱딱 왔다 갔다 생각이 많이 음. 있어서 스트레스 너무 많이 되요 그러실 수있겠 돼. <웃음> 네. <웃음> 네. 올려님은 뭐가 나오셨어요? 아 저는 INFp입니다. 오. 오. 그럼 제가 마찬가지로 INFp 특징도 불려드릴게요. <웃음> 일단 첫 번째로 잡생각이 많고 망상을 자주 한다. 네, 그거 많은 말인 것 같아. 음, 그, 이거 두 분이 되게 비슷하신 것 같아요. 음. 맞아요. <웃음> 마지막 글자만 음. 다르니까. 음. 그렇죠 그리고 이건 약간 배신감 드는데. <웃음> 어떤 뭐, 거예요? 어떤 거예요? 남 얘기 잘 들어주는 척 하면서 사실 딴 생각 한대요. 아, <웃음> 네, 맞아요. 원래님 <웃음> <빨리. 웃음> <웃음> 바로 그런 건 아니, 아닌데 그냥 저기아나님처럼 가끔 몸 때리고 있어가지고 막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냥 어? 약간 <웃음> 무슨 <웃음> <이렇게 웃음> 그러니까 <제> 얘기를 했지? <웃음> 아 진짜요? <웃음> 좀 그런 적이 네, 그런 음... 적 있어요. <웃음> 아 그렇군요. 그러면 또 여러 명이서 노는 것보다 한두 명이서 노는 게 좋대요. 그리고 진짜, 진짜, 진짜, 진짜 많은 <웃음> <웃음> 것 같아요. 왜냐 저는 여러 친구들이 있는 것보다 한, 두 명이 지, 진짜 친한 친구들이 음. 있는 게제 마음이 좀더 가까워요. 아, 여러 명이 있으면 막기빨리고 네, 그래서 <웃음> 좀더 <웃음> 편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저는 ENFJ입니다. 예준님 특성은 제가 이야기해드릴게요. 네. ENFJ는 사람들을 이끄는 것에 타고난 기질이 있고, 좋아하기도 한다. 맞으신가요? 어, 싫어하진 않죠. 그래서 막, 다들 팀장 같은 거 하기 싫어하고, 막 이렇게 좀 뺀다. 이러면은 제가 좋 그게 좋을 수 아니, <웃음> 뭐라요 <그래요? 웃음> 이거는 뭐, <웃음> 아니야. 뭐 근데 제가 총장이에요. 뭐. <웃음> 어. <웃음> 이거 뽑기로 으니까 어쩔 수 없죠. 음, 그래서 오늘 MC 자리에 앉으신 예능님이세요. <웃음> 제가 지원한 거 아니에요? <웃음> <웃음> 그리고 다음으로는 일에 흥미가 많아서 꿈이 여러 개이다. 음, 맞아요. 이건 진짜 맞아요. <웃음> 꿈이 어떤 거가 있으세요? 제가 이제 가끔 저에 대한 마인드맵을 그려보는데, 그러면 이제 막 흥미있는 데가 막 나오는데, 뭐 운동도 좋아하고, 뭐 연극이나 이런 것도 좋아하고, 언어도 좋고, 막 그러다 보면 아. 이제 꿈이 여러 개 생기죠. <웃음> 그래서 나중에는, 아, 모르겠다, 그냥 다 유약해버리겠다, <웃음> 이런 식으로. 이게 제이분들의 <웃음> 특징입니다. 키인 <웃음> 저로서는 정말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웃음> 그 다음에는,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분야에 능력이 있다 <웃음> 아니 근데 이게 능력이 있다 그러면 좀 제가 다 해본 게 아니라서 그냥 항상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야. 좋아하는 <웃음> 거죠 <그거 안> <웃음> 저희 ENFJ들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평화주의자. 죠네 맞아요 와. 엄청 그런 걸 위하는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제가 일조할 수 있다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웃음> 오오, <웃음> 멋있어요 오. 저희 그러면 MBTI 유형이 다르면 생각하는 게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제 포대자로 타고 엉덩이로 대관령 오르기 에이? 에이? <웃음> 트워킹 추면서 한라산 오르기 <웃음> 혹시 대관령 내려올 때 바닥에 돌이 많나요 아, 뭐 엉덩이가 좀 아파서 <웃음> 저도 약간 상상돼요. 막 한라산에 트워킹을 추면서 올라가면 옆에 등산객들이 막 쳐다보지 않을까? <웃음> <웃음> 막 이런 생각. 그럼 올라가는 것보다 포드자로 타고 내려오는 게좀더 낫지 않을까요? 그렇긴 해요. <웃음> 트월킹 쳐보셨어요? <웃음> 굉장히 <웃음> 조금만 쳐도 힘들고, 저도 예상상을 많이 해봤는데 <웃음> 해봤어요. <저는. 웃음> <그럼> 올리아님과 <올린 웃음> <님이랑> 키아나님은 <웃음> 어떠신 것 같아요? 첫 번째 선택, 그, 내려가기요. 네, 포드자로 타고. 쉬, 운동 싫어해서 내려오는거아그거 <웃음> 그게... 아, 안될 것 같아요 저는 <웃음> 음, 운동 좋아하는데 등산도 좋아하고 근데 어, 등, 산을 올라가는게 진짜 힘들어진짜 <웃음> 그래서 <웃음> 어차피 내려가는게 좀더 낫지 않을까 <웃음> 싶네요 <웃음> 아 이게 사실 S들은 보통 아예 생각할 가치가 없다 이래가지고 대답도 안 해준대요. <웃음> 근데 저희 죄다 N잖아요 지금. 그래서 N들은 뭐 포드 자루가 두꺼운지 뭐 비료 포든인지뭐쌀포든인지 이런 거막 물어보고 이 상황 을 구체화 해가지고 되게 열심히 지금처럼 대답해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S는 감각을 중시해가지고 약간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거 보다는 지금 현재에 중점을 두는데 N은 약간 직관을 중시하니까 미래에 초점을 두는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막 비유적이고 추상적인 묘사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지 b 입니다 그럼 다음 상황으로 넘어가 볼게요 나 우울해서 머리 잘랐어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뭐라고 하실 것 같으세요? 무슨 일이 있, 있어? 왜 우울했는데? 왜, 왜, 음. 음. 저도 마찬가지로, 음. 오, 왜 우울해요? 그런 생각이... <웃음> 아 <웃음> 제가 너무 쓰레기가 되는 것같아데 이렇게 양옆에서 이러시면, 저는 얼마나 잘났어? 생각해서 그때마다 최양락 아니고 약간 이럴 것 같거든요 아니, 저 동유요 <웃음> 얼마나 잘났나 궁금한데? <웃음> <웃음> 이게 진짜 딱 드러나네. <웃음> F는 우울에서의 방점을 찍고 T는 머리 잘랐어요. 방점을 찍는데요. 그래서 F는 이게 사람과의 관계를 되게 중요시 해가지고 감정을 공감하는 정서적 측면을 중요시하고 T는 약간 진실과 객관적인 상황을 논리적 분석적으로 판단하려는 성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웃음> 그런군 <웃음> 정의적으로 <이렇게 웃음> <굿나>? <웃음> 머리 잘랐으니까 뭐 <웃음> 응. <저> 궁금하시죠? 괜찮아요 <웃음> 이 요, 요 사이에 입고 싶지 않아요 <웃음> <웃음> <웃음> 마지막으로 저희 여행 스타일을 공유해보려고 하는데 다들 세우셨던 계획 준비해오셨나요? <웃음> 네. <웃음> 네 당연하죠 <웃음> 그럼 <웃음> 먼저 올리아님 먼저 아 사실은 저는 그 여행 계획 사를일을 잘하는 편이라서 <웃음> 그래서 약간 인스타에 어, 그 지역들 어떤 핫플이나 찾아보고 이정도 음. 그래서 막작년에 제가 제주도에 여행 갔다 왔는데 그때 3박 4일 갔거든요? 근데 겨울이라 가지고 그래서 막 갑자기 눈이 와요. 눈이 엄청 와요. 제가 바닷가에 있어서 그래서 막 그냥 계획을 바꾸고 다시 호텔 들어가서 음식, 맛있는 음식 사고 먹었어요 <웃음> 호텔에서. 아그요진님이 <웃음> <웃음> <웃음> 어, 지금 저를 이렇게 지어봤는데 <웃음> 혹시 많이 따르신가요? 계획? 아니요 저도 올라님이랑 좀 비슷해요. 어, 진짜요? <웃음> 저는 어, 저도 딱히 크게 계획을 세우는 편은 아니고 제가 어, 서울로 여행을 간다라고 하면 어, 검색창에 서울 검색해서 밑에 나오는 음. 그런 키워드나 아니면 관광지들 그런 것 대충 눈으로 스캔한 다음에 있구나 이런 게 <웃음> 그냥 <웃음> 갑니다. 간다 기분에 따라 어, 여기 봤는데 기분 좋네 여기 가야지. 기분별로 안가야 <웃음> <강가하는 웃음> 이러는 편인 것 같아요. 싫다네요. 어. <웃음> 케아 님은요? 어. 네,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을 작성해야 돼요. 네. 근데 만약에 어떤 상황이 생기면? 그냥 플랜 B, 플랜 C, 플랜 D 다 있고요 와, 대박. 만약에 말로와고 눈이 온다면 준비준비준비입니다다좀해되있습니다 <웃음> 네. 네네 비가 온다면 아니면 나쁜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까지요? 네, 아, 이다 있죠 <웃음> 완전 계획적이시다 준비 해야죠 네. <웃음> 들어왔을때 약간 충격받았어요 준비야! 아, 아예 안하고 <웃음> <웃음> 와우. <웃음> <저, 웃음> <그걸> 부러워요 <웃음> 그런 사람들 <웃음> 저도 충격받았어요 <중력> <웃음> <웃음> 네 예수님도 제이 아니세요? 아 근데 여기는 <웃음> 너무 대문자와 제의고 <웃음> 전 약간 소문자제이거든 <웃음> 약간 그전 평소에 너무 계획을 이렇게 촘촘하게 많이 세우니까 좀 지쳐가지고 여행 다닐 때는 그래도 좀 피처럼 행동해 보려고 이제 노력을 하죠 일부러 이제 쫙 보고 뭐 메뉴 좀 보고 가격 좀 보고 이제 후보만 좀 정해놓고 가는 그런 편? 음? 이것도 계획이에요. <웃음> 네. 이거 <웃음> 계획. 그리고 제가 ENFJ니까 이게 평화주의자잖아요. 그래서 그냥 보통 이제 친구들이 갑자기 어나 저기 가고 싶어 이러면 그냥 어 좋아 좋아. <웃음> 어다 좋아. 약 이런 <웃음> 스타일. <웃음>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PJ에 관련된 건데요. 여행을 떠날 때 P는 새로운 경험을 좋아하고 계획에 변동이 있는 편이래요. <웃음> 그치만 J는 미리 <웃음> <웃음> 계획을 아주 철저하게 세워서 자신이 원하는 여행을 이제 한다고 해요. P는 정보를 인식하고 나서 이제 판단을 하는 거고 주어진 환경에 잘 적응하고 융통성이 특징이래요. 근데 J는 인식보다는 판단이 우선. 그래서 판단이 행동으로 이어지고 외부 환경도 이제 좀 통제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와 재밌다. 이렇게 다를 수가. <웃음> 저희 오늘 MBTI도 서로 공유하고 성격 유형 차이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해봤는데 어떠셨나요? 와 너무 재밌었어요. 서로를 이렇게 좀더 자세하게, 자세하게 <웃음> 알수 있는 시간이어서 너무 소중했어요. 저도 너무 재밌긴 했는데 <웃음> <아이고, 웃음> 이렇게까지 다들줄 몰랐네요 <웃음> <웃음> 네. <웃음> 네. <웃음> 네, 똑같은 <웃음> 생각이 <생각하는 게> 있어요 <웃음> 어. 혹시 그 미국과 러시아의 또 MBTI 즐겨 하시나요? 러시아는 m b 아 i 물랐고 여기 와서 점으로 알아봤는데,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별자리 자주 보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신문 이렇게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별자리 설명이 되어 있고, 예를 들면 다음 달에 이별자리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 친구들이랑 하면 정말 재밌어요. 아주 감성적이잖아요. 어 저희 약간 띠 보듯이 띠운새 보잖아요. 아, 말띠 아, 이런 거. 그런 느낌인가봐요. 네, 그런가봐요. 음, 어, 미국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처음 왔을 때, 어, 입학했을 때 그런 MBTI 시험을 봤거든요. 그냥 취업적으로 어떤 어, 진로를 음... 졸업 후에 그런 직업을 고, like, 고민 하면 저도 같은 느낌이 음 있는데요. 음 디테일은, MPTI 디테일은 몰랐어요. 아 그렇죠, 저희도 원래는 학교에서 원래 하다가, 맞아요, 저, 맞아요. 약간 직업 추천해주고, <웃음> <웃음> 이런 거였다가 갑자기 요새 유행을 하는 거라서. 저희 그러면 다음에는 별자리 가지고 또한번 이런 얘기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웃음> 저희 그럼 다음에도 만나서 꼭 과머리토론 다시 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